이제 막 대학 새내기가 된 만화야 이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만화야 눈에 들어오는데 두리번거리는 만화야 앞에 동아리 가입서를 내미는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는 또 다른 대학 새내기 스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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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는 술을 마신 마나야는 화장실에 가고 이를 본 스미레가 뒤쫓아갑니다. 나? 아이네 자리에 돌아온 두 사람에게 선배들이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계속 되는 선배들의 진상 지세 스미레의 뜻밖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스나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나 나도 모 나도 모르겠요 나도 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을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は겠어요 나도 아 그리고 바로 마나에게 신세를 부탁한 스미레. 박수이 중. 뭔가 고민에 찬 얼굴의 스미레 그 이유는 만화를 사랑하게 된 스미레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부탁을 하는 스미레 그 이유는 서나를 사랑하게 된스미레니다 같이 계요 생각하지 못한 어요싫타니가 계세요. 그냥 같이 계세요. 마나를 사랑하지만 코타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수 없어 차마 고백을 못하는 스미레입니다. 혼자 살아서가. 1년 조금 세워 냈던 을 오늘 작별 인사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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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の髪 어느 해변ってる 전철역에 앉아 있는 스미なかったんうん。う 기다리는 전철 대신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었네요 결스 만화 곁을 영원히 떠난 스미레입니다스 그리고 스미레가 남기고 간 카메라. 스미레 어머니는 이것을 만나에게 주게 됩니다. 1년 조금 세월이 났다. 오늘부 사연나라. 2023년 1월 2일. 2 0꿈3년 고에 꿈에서 깨어난 만화 그리고 다시 스미레의 카메라를 켜는 만화인데 사실 만화도 스미레를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5월 13일. 처음에 만났던 희노코토,覚えてますか? あの日は晴れてたっけ?曇ってたっけ?そちらからこちらは見えますか?こちらは今晴れています。<す> 이리전개이 너무 빨라서 엥벌써라는느낌이지만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쓰나미에 희생당한 분들의 추모 형식의 성격도 들어있는 영화인 것 같네요. 영화는이렇게끝이 납니다.